너 뭐냐? 야, 뭔 정신이냐? 야, 야일이 열어야 하잖아. 아 확실. 지가 지가 이건판 방식적으로... 아, 시네 이런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. 아, 잠깐만 나다. 알코올을 왜 버렸어? 멍청아, 야, 사서 물을 안 먹더라도 알코올은 버리면 안 되니까. 다치면 다친 대로 살지 알코올을 왜 버려? 더 만들까 말까? 아까 아, 하나 있다. 딱 하나밖에 못 먹었어. 어, 아래 거 스위치를 다 털어갔단 말이야. 어르도 없는색 중요기 완성. 가다 여기 있었네. 쓸만하지 않을까? 이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. 응? 이번 판 파이는 미쳤는데. <웃음> 음,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. 이일 이리, 어야이잖아리 이리, 이리, 이리, 네리이가 안나와? 무슨 리 이리, 이 있어? 안나리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 아, 땡큐 아 찾았다. 어이구, 뭐 있다. 저 잠깐, 거기까지 기야나 들어가도 안되고 어어, 거의 싸우네. 얘얘 뒤에 나보 가지고 있겠지 얘도 아니, 아무도... 아니, 싸우는 같은데, 쟤나 보 오케이. 가무 없고라이트 얻었습니다. 하나 특한상아 에, 맵로 맞춰 어요 아, 나 나스테나 팀이라어고 여기 지정나 오케이, 뭐나 뭐 바로 나오고. <웃음> 다들 열심히네. 제들로된 물건을 들고 싸운 지몇년 만인지 나 그냥 고나고고그고어냥삐져고 그냥 삐고그가고 그냥 삐져나가고, 그냥 나가나가 이거 아 a 수 있나? 여기 안에 n 술 마시면 안되 r e doing now. You are doing now. You 일단 생존자가 아 어디가 <웃음> 자꾸... 아, 답 걔네 깃털 있어? 깃털이랑 쇠사슬 없어 아무것도 없어? 어 거랑뱅이들이구나 아 리라가 이미 챙겼구나 아나연못 가야지. 시켰나 손빠도 손나도 못해 오 이거 뭐야 뭐야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또 잡을 수 있어 어어 <웃음> 씨... 발 해봤네. 아, 오늘 야 아, 하이이로 가자. 하이로 가이가 하이로 가자. 하이로 가자. 하이로 가자. 하이자이 가자. 이 가자. 이로가이로 가자. 하이로 가이 아. 아. 몰라. 아 이런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. 몰라 담배가 좋은 거야. 아. 아가 지구 여기 습니다 아, 그러는데 아, 아. 워장... <목소리> 아, 근데 진짜, 진짜 드롭파세거든요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. 이런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. 와, 호텔 생각 남았네. 별봇드레스지 노려봐. 이거 이거 불꽃 드래스카 노린 둘은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. 이거, 이거 불꽃 드래스도 있고 어면은그 전설의 소 나오는데. 이불좀 누워 볼까나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. 누구 있어요? 나 근데 나저한 번만 가야 돼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지처럼 <웃음> 제대로 된건 사망했습니다. <웃음> 생존자가 명 <10명> 남았습니다. <웃음> 이열어잖아누구인데 어, 저거 한번 놀아게잠들 어! <웃음> 보겠는데? 어? 운소까지? 이렇게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이거 워터풀다리겠다 여기 여기 누굴 있다 제대로 된 물건을 들고 싸운지 몇년 만인지 위에 베이스도 없기죠 오, 나보고옷개만 쪼개고, 쪼개고, 쪼개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. 고 어, 잠깐만. 여개고 쪼개고, 쪼개고, 쪼개고, 쪼개고, 쪼개고, 충분해. 충분해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그러니까 술는지만 살펴.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<놀람> 병빠리 빨리 가기좋아졌 <웃음> 음. 술을 남겨뒀을리는 없겠지? <웃음> <웃음>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 <웃음> 번나가라면술 정도는 넉넉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<웃음> 일 항공 고급이 도착하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말고 쓰고 갈게요. 아, 위랑 피아노 손이 필요해. 흐흐흐. 흐흐흐. 흐 야, 흐 흐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아 얘는 힛돌해놔야됩다 아아아아 지금 월계관 레이더 원더풀 불꽃드레스 가는 중 우리 안투나니 어쩔수없지 근데 가위가 왜 이렇게 안나오냐 가위도 없다 술좀 가지고 있어? 새군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씨 와 위에 있는 싸사면우리 무조건 이기스터미스터 미스터리. 미지 말라니까. 터 밑에서 피아노 선. 뭐고. 이런 골목길리스스리 아, 시비클 잡았네. 아, 아까 그냥 잡았구 끊어 놓고 그랬네 잡을 왜, 왜, 잡을 수, 수 있어? 왜, 왜, 왜, 왜, 왜, 아이 선명 남았습니다 응. 날 야, 뭐야, 피아노선 아, 뭐, 나 관역 사으면 곤란한데 뭐야 피아노 선 어디서 나오는거야? 1분 모래사장나오나 모래사장 음. 오는 것도 귀찮아 산가서와도 <웃음> 챙기면서 하자 아 야, 욕심부려가지고 여기에 그것까지 쓰면 좋겠다 분홍신 분홍신까지 나오면 주 자신이 없는데 칭해줘야해하늘이 <웃음> 삼아 나 어 씨, 카톡 쌓인게몇개야 <웃음> 아, 미친들다 <웃음> 일단 여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여기 23축이다. 그런 건또 처음 보는 걸지도 어아하는 것도 어. 귀찮아 아초아님 이거 하나 챙기고 그는 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? 어, 어. <웃음> 곰같은게 나 잡고 가는 거야 고급이 도착합니다 전화가에 나와거 그런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술좀 가지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아 u m i a 지배하고 있습니다. 하나만 못줘 먹고. 제 공구역장 한다 우리 팀지구역 지정되었습니다. 어, 여기, 여기, 여기, 되게. 예, 저기서 하이퍼루프 안타면은하하하퍼하하하보다하하하하추하 아, 이라도 있으면 술을 만들 텐데. 다시 왔네. 나난 엠마들 쿵아술이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. 내가 평사치는 게. 이건 좀편하해 <목소리> 와서 와 황금상자 막켰네 <목소리> 황금상자 누가 먹었지? <목소리> 아, 또나무네가쇼이차면서남았구나 어? 주 숨겨 놓은 데 없나? 가가연 처치 니다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아, 이라도 있으면 술을 만들 텐데. 아, 성스러운 피로 그거 만들었네. 성검 이바보바보니다쏘바보니까보니까 쏘아보니까, 쏘아보니까, 쏘아보니아보니까쏘아보니다 쏘아보니까, 쏘아니다최아 생존자가 아보어